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그런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야, 부활이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 그것에 대해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한 것이 지금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이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볼게 있는데요자 1절에 자 1절부터 얘들아 어, 내가 너희한테 전했던 복음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받고 또그 가운데 섰던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나 이제 깨닫게 해줄게 있다. 어, 너희들이 만약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가짜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어, 먼저 받아서 너희들한테 전해줬던 그 내용이 뭐였지? 성경, 그러니까 구약이겠죠. 자, 성경에 이미 예언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 여기에서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위하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위하여의 헬라어가 휘페른데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 4절에 보시면은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헬라어로 납톤인데요 죽은 시체를 매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어서 시체로 매장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죠.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다는 헬라어는 에게이로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요. 이게 영어로 raise up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깨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거의 죽은자를 다시 살린다. 부활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해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개바는 베드로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였을까? 아니죠. 보금서 기자들이 명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즉 여자에게 보이신 그 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시몬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은 요 마리아에게 보이신 그 후에 보이셨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렇지만 당시에 그 유대 전통법상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란 것을 여기서는 빼고 남자들의 이야기만 쓰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한 것으로 봤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던 이 시기가 AD 53년경인데 그러니까 부활 후에 한 2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 중에서 상당수는 생존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은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모이셨다 그랬어요. 그 후에 또 8절 맨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같은 내게도 이건 뭐예요?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도가 이제 문제예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만약에 이게 열두 사도였다면 굳이 열두 사도를 써놓고 뒤에 가서 또 모든 사도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어, 학자들의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열두 사도 말고도 바울보다 먼저 목격했던 또 다른 일반 사도들이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그들의 이 모든 사도들의 이름이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존재는 확실히 증명이 된다. 따라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한 자들이 아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다른 사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일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사도들을 쉽게 찾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지금 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가장 힘든 개척, 순회사역을 하고 또다시 어디론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대중한테 알려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진리를 외쳤던 우리 왈도파 사도들이라든지 또는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신 같은 분들이 그런 경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목사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기 위해서 사도라고 불러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어, 그가 참사도냐, 거짓사도냐 라는 것이지 아예 사도 요한 죽음부터 이 세상의 사도는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구절에 보시면 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가장 하찮은, 비중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원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을 비롯해서 많은 주의 형제 자매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박해했던 그런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 나 때문에 죽었다면 그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평생을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바울이 오죽했겠어요. 그쵸? 그래서 죠그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스스로 당연한 결과로 이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는 고백은 바울이 단순히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게 실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그랬어요. 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에 중 그를 직접 한 번도 따라다녀 본 적도 없고 또 오히려 그의 교회를 핍박했던 흉악범인 내가 성령의 기름음을 받아서 사도가 된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오직 은혜였죠.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어,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수고는 코피아노라 그래서요. 처맞다 라는 콥토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만큼 어 바울이 육신적으로더 많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자, 하지만 그런 수고마저도 내가 한게 아니었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진실된 간증이었다. 자, 이렇게 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네크로스 시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읽을 때는 야 어째서 시체 가운데서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에게이로라는 것을 쓰고요. 부활이란 말은 아나스타시스를 쓰지만 둘다 부활의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뭐라고?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없다고? 야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진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도 너희가 믿는 믿음도 다가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다 위중자란 말이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발생할 두 가지 큰 문제를 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첫 번째 뭐냐면 자,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왜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난다. 자 이게 쉬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요즘 이제 바이러스가 막 돌고 있는데요. 걸리기만 하면 100% 사망하는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전세계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죽어간다. 자, 그런데 의, 의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백신을 개발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어떤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그 병에 걸려서 심장이 먹고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다음날 어, 시신 처리하러 갔더니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모두 경악을 했는데 어떤 의사가 그걸 보고 자, 야저 사람... 피 속에 있는 항체로 백신을 만들어서 감염된 사람한테 주사하면 그럼 사람들이 살지 않을까 해서 백신을 놨더니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감염된 환자들이 완전히 그 바이러스로 인한 그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시체가 살아났던 그 일이 없다면 감염된 모든 사람들도 결국 살아날 희망도 없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났기 때문에 이 감염됐던 사람들한테 희망이 생긴 거죠. 또 하나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자기들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핍박과 순교를 견디면서 죽었지만 어 실제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정말 헛된 거짓말에 속아서 이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그냥 버린 꼴이 된, 됐기 때문이죠. 즉, 만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20절에 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진실은 이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헬라 사고 방식에 젖어서 어떻게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일은 진짜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신 이 역사상 최초의 존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은 자, 이 시체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런 어리석은 논쟁에 휘말리지 마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2절은, 어, 사망과 이 부활의 관계를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로, 대비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사망에 해당하는 헬라우, 다나토스는요, 어, 이것은 사형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이 다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법칙이었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다 사형을 받는다. 그런데 이 법칙에 따라서 죄의 결과는 사망, 사형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아담의 후손, 즉 모든 인류는 그래서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이러스에 태어날 때부터 다 인류는 감염이 된 거예요. 그 조상 아담 때문에. 자, 그러나 이 원리, 즉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되는 이 원리는 그대로 또 부활에도 적용이 된다. 즉 예, 아담이 아담 한 사람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부활을 얻게 된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이 부활에도 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먼저는 첫번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그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성도들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 세상에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부활을 여기서 크게 나누게 되면 어,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의인들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의인의 부활이고요. 또 하나는 악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죠. 자, 이 도표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초신자를 만날 때요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 만약에 그 사람이 딱한 번,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죽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바, 어, 이 복음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진리라는 거죠. 자,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육체의 죽음을 다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불신자나 배교자는요, 그렇게 해서 어, 윤부, 수월, 하데스라는 곳으로 죽고 나서 그 영혼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최후의 심판때에 악인의 부활로 부활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 말이 이제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신자의 경우에는 시기상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의 천년 왕국 통치를 하게 되는 순교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순교자의 준하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부활이다. 다른 말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천국의 모든 의인들이 그 영혼들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이 어, 앞서 말했던 순교자들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이, 이것을 이 마지막 생명의 부활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다 부활인데 어, 영광스러운 이 생명의 부활인데 그런데 이제 시기상 어, 천년왕국 전에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때.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지금 세상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때는요. 이 첫째 부활자와 이 의인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자들이 같이 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즉 불신자나 배교자의 영혼들은 악인의 부활로 영원히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차례, 순서에 대해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고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안에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마지막에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부활 프로젝트의 완성 시점이 언제냐. 그가, 즉 예수님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통치, 의 권세, 능력은 단순한 상징적인 용어일까? 자, 이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시면 은 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천사들에게 그들의 서열을 정해주시게 되죠. 근데 보통 아홉 계급 또는 10개급으로 되었다고 보통 그 문헌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서열에 속하는 이 케루빈 계열이 있었어요. 자, 이 케루빈 계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총지휘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호하던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서열 6위 이하의 천사들이 일부러 이끌고 하나님께 쿠데타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하늘에 있었다. 그래서 루시엘이 사탄으로 불리는 루시퍼가 되게 되는데 이 루시퍼가 자기의 부하들을 천국 서열 3위에 있는 옥자천사 또는 보자들이라고 하는 이 보자들로부터 말단까지 이르는 그 명칭을 그대로 따서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들의 계급도 이 계급의 명칭을 그대로 따라서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그래서 당시 이게 유대 교사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통치, 권세, 능력 이 말이 그대로 나오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상의 존재들을 만나는 체험도 이미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런 명칭이 나오게 된다면 아 이것을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본래 어, 천국천사 서열에서 5위에 해당하는 이 권세들, 이 권세들은 어 역천사라고 불리던 그런 천사들이었고요. 엑수시아스라고 해서 기적을 담당하던 계급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육위에 해당하던 이 능력 천사들은 디나미스라 그래서 전투 담당하던 전투 담당 계급 천사들이었다. 그리고 이 통치자라고 불리는 이 아르케스 이 계급은요. 권천사라 그래 가지고 어이 지상을 담당하는 감시를 담당하던 계급이었다. 이 예, 이것은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5절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여기서 모든 원수라고 할때이 모든 원수는 사탄을 하나만 가리키는 단수가 아니고 사탄과 그의 조직에 속한 이와 같은 여러 영물들, 악마들, 귀신들, 그리고 그에 속한 인간들을 다 포함해서 복수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그 중에서도 무엇이다? 죽음 자체, 사망 자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 결국은 지옥은 그 자체가 없어질 것이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모두 소멸되는 거 아니냐. 어, 이렇게 해서 영혼 소멸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 사망이라는 것은 앞에 21절과 22절에서 말한 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신자든 불신자든 인류,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죽음, 즉 첫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악인의 부활로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가는 그 불못에 같이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의 고통은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가 게시록 20장 10절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분명히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죽으면 다 끝이다. 어차피 지옥에 가서 뭐몇년 고통 받아도 그 지옥도 없어질 테니까 조금만 고통 받으면 된다. 뭐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꼭 회개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9절에 보시면 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사,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이 내용은 요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왜침례를 받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죠. 어, 개혁판에는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글 킹잼스 번역에서는 죽은 자들을 인하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 해석만 한 30가지, 40가지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뭐, 우리 친척들이 예를 들어서 믿지 않고, 뭐, 제대로 친례를 받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그 사람을, 뭐, 친례를 받는다든지,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자기의 불신자나 가족, 친구들한테 어,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뭐 90세가 넘어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침례를 받는 뭐 이렇게 어, 초대교회 이런 게 있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그게 아니라 이제 휘페르를 위에서 즉 어버브로 해석을 해서 죽은 자들의 무덤 위에서 침례를 받는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무덤 위에서 받는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엇을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죽은 자들을 생각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신뢰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문맥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여요. 자, 이 바로 다음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즉, 복음 때문에 엄청난 위험과 고초를 당해야 됐단 얘기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 32절에 에베소에서 또 맹수와 싸웠던 이야기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서 31절부터 바울이 잠시 자기 자랑을 하죠. 그 자랑이란 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한마디로 하루하루가 사선을 넘나드는 죽음의 연속이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 바울의 자랑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죽을 고생을 하고 위험한 삶을 살겠냐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하지만 그게 진실이냐 아니잖아. 33절 속지 마. 그러니까 무엇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내내 논지의 중심이 되었던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악한 동무들 그러니까 여기서 카고스는 위험한이거든요. 이게 위험한 친구들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34절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게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29절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자들이 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냐 자 여기에서 이것을 단순히 이게 머리에 뿌리는 세례의식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이것은 물속에 푹 담갔다가 건지는 이침례의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해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침례의식 자체가 물 아래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정말로 그리고 물 위에는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을 문맥상 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침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장례식처럼 죽은 자들에 대한 침내식을 하는 거 아니겠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침내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정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침내 행위를 하더라도 심리의식을 하더라도 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정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부활이 실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같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온 거 아니겠어.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죽는 심리이 의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너희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주님이 재림 때 성도가 부활해서 다시 온다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그 시체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또 부활해서 돌아온다는 그 몸은 어떤 종류의 몸인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자 너희 가운데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36절에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네가 뿌리네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 돼. 자 너희들이 농사지을 때 어떻게 하냐? 어,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그 얻기 원하는 씨앗을 땅에 뿌려서 심지. 땅속에 심으면 그 씨앗은 없어져 버리는데 그 씨앗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지? 새로운 싹이 나게 되지. 그 죽는 과정을 겪는 거야. 그게. 근데 어, 그 씨앗이 땅속에서 여전히 씨앗 상태로 남아있고. 되면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거는 결국 벌레나 이 새들한테 먹잇감밖에 안되겠지. 자 이렇게 씨앗이 죽어야만 어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치하고 부활이라는 것이 같은 원리야.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씨앗만 보시면요. 이게 이제 밀이고 보리고 이게 쌀이고, 이 구분이 가세요? 사실 처음에 잘 구분이 안갈 수도 있어요. 이게 밀인지 볼인지. 근데 나중에 씨앗을 심어서 나중에 보면, 아, 생긴 모양이 열매때 틀리게 나죠. 겨자도 보세요. 이게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심어서 열, 열매를 맺을 순간까지 자라는 것을 보면 도대체 처음에 이 씨앗의 열매, 씨앗과 나중에 그 미래의 이 겨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천지 차이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씨앗이요. 이것은 장래의 형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리든 보리든 겨자든 쌀이든 씨앗 상태일 때는 그게 그거 갖고 구분도 안 가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씨앗들은 저마다 그 안에 앞으로 되어질 그 운명의 형체가 암으로 코딩,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장차, 미래에는 씨앗으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고 변하게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농부들은 그저 작은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장차 될 미래의 형체를 얻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라. 이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씨앗들 안에 미래의 형체를 담아놓은 것처럼 너희들이 믿을 때 너희들의 영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너희들의 육신이 죽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영생의 싹을 튀어서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몸과 전혀 다른 형질의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 부활 때에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들아 껍질 속에 갇혀있는 씨앗은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3차원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점점 늙어가고 썩어가고 그 배고픔 때문에 날마다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먹으면 배설해야 되고 또 질병에 걸려서 아플 수 있고 이런 한계투성의 이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다른 거야. 씨앗이 죽어서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우면 그때부터는 껍질밖에 세상 찬란한 태양빛, 또 비바람, 이 아름다운 나비를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잖니. 그런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입게 되는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생존을 위해서 먹을 필요도 없는 그런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도 갈수 있는 그런 몸이 정말 그야말로 환상적인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이와 같은 어, 신비한 부활의 새로운 몸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어, 15장 40절에 하늘의 형,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 물고기가 다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몸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몸이 따로 있다 구별이 된다는 거죠. 어, 우리가 대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가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의 땅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이 구분이 된다. 자, 그래서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이전의 육체는 껍질 속에씨앗것 같아서 늙고 죽어가는 몸이라서 그것을 썩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매일 먹고 쌓아야 되니까 그것은 모욕적인 몸 그래서 욕된 것으로 표현을 하죠. 아미티아.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병들고 상하기 쉬운 몸이기 때문에 약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면 얻게 되는 이 새로운 몸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20대 가장 팽팽하고 가장 아름다운 젊음을 유지하는 썩지 않는 몸이다. 그리고 먹는 목적도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게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물고기 먹었을 때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시죠. 그저 품이 유지나 어, 또는 맛을 즐기기 위해서 즐거움 때문에 먹고 또 먹어도 다시 화장실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다. 부활의 몸은 또 아무리 세균이 득실거리는 데 가도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총알을 맞아도 끄떡없는 강한 몸이다. 그래서 44절에 그래서 우리는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또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육의 몸이 존재하듯이 부활해서 입게 되는 영의 몸, 하늘에 속한 몸도 상상이나 상징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다. 이것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팩트, 사실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5절부터 50절까지의 본문은 이런 육체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 이렇게 신나는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 설명인데요.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히브리어로 아, 아담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저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첫번째 사람은 생명. 여기서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푸시켄 조산이라 그랬어요. 어, 이것은 영어로 soul living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란 얘기죠. 어, 첫 번째 사람은 범죄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몸은 죽은 영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혼을 담은 그릇일 뿐이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즉말세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이 헬라어로 푸뉴마 조포요운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스피릿 라이프 디빙'이에요. 그러니까 어,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서 혼적인 존재로 전락을 해서 이 창조 목적이 깨어져 버렸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난 어, 존재로 다시 회복을 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간의 영을 다시 살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혼적인 인간을 죽어도 주의 강림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이 약속된 영광스러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영이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영이 된 것이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해서 내일 아침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부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 일반 사람들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땅속에서 육신은 첫째 사망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올때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그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죽, 죽기 전에 우리 안에 이 살려주는 영이 있는 상태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상태로 죽은 자는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 땅속에 있다가 나중에 그 씨앗이 싹을 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죽은 씨앗, 아무리 똑같은 씨앗이라 그래도 3D 프린터로 생명 없는 씨앗을 심어둔들 그 씨앗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 육의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진 육신의 몸은 영은 죽고 혼만 담는 이런 불완전한 몸이지만 마지막 아담, 신령한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신령한 부활의 몸, 하늘에 속한 형체 이 부활체는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거듭난 영을 담는 완전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자이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풀이를 하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자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지. 그래서 흙에 속한 자였잖아. 자, 그럼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계속 흙에 속한 자들은 영은 어, 죽은 땅의 존재니까 죽으면 혼을 싸고 있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들어가고 그 혼은 음부로 또 내려가게 되겠지. 자, 육체는 썩어버리고 그 혼은 음부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둘째 아담, 즉 예수는 하늘에서 난 자고 이 흙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사탄과 인간들이 그를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그는 땅의 존재들처럼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에 속한 몸, 즉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지. 왜? 그 안에는 이 부활의 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 예수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자들은 아직은 땅에는 살지만 그 본질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그들 속에 있는 구원받은 이 거듭난 영 생명의 씨앗 이것 때문에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육체는 잠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 어, 그렇지만 이조차도 주의 강림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하늘의 형체 신령한 몸으로 그 형질이 그 형질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담긴 부활의 비밀인데요. 이 땅의 존재 흙에 속한 자들 거듭나지 못하고 혼적인 첫사람 이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부활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썩는 육의 몸으로는 썩지 않는 천국의 영생을 상속받지 못한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땅의 존재 흙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평생 먹을 것다 마련해 놓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그 사람이 바로 흙에 속한 자들, 혼의 인간들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알려주셨는데요. 자기 목숨, 혼을 위해서 의식주를 구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백성들, 이 땅에 속한 자들, 흙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목숨과 혼은요. 둘다 헬라어로 보면 은 푸시케라 그래요. 그래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한마디로 땅에 속한 자들은.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천국 영생을 상속받는 거듭난 영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의 예수님의 선고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한 자예요? 혼과 자기 육신의 생명, 이 푸시케, 이 푸시케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혼만 있는 혼적인 존재는. 그래서 땅에 속한 자, 흑성북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영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두는 하늘에 속한 자, 이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의 소산을 끊임없이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생명, 거듭난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가끔 이 부활신앙은 신약에 들어서만 등장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부활에 대한 이 자세한 강의는 제가 저희 교회 사이트의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에 그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복음서 강의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복음 강의의 3-2강을 보시면 조복문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 구약 본문 중에서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구절이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게 사실 한글로 잘못 번역이 된 것이고, 이 원어를 보면, 우민발사르라 그래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걸로 나와요. In my flesh.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사야서에서도 26장 19절에 어, 너무 명확하게 주의 죽은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난다라고 어, 부활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부활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교훈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는 그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라. 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다 변화된다. 이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 비밀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어, 미스테리온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 이것은 신비로도 번역이 돼요. 지금 어떤 어, 신비로운 사건 교훈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앞서서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순교자들의 부활인 첫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의인들의 부활인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불신자들, 배교자들과 같은 악인들의 부활이 있다. 요세 가지 부활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순교자들의 부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첫째 부활 때 거의 동시 사건으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어 믿는 생존자들 중에서 일부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산채로 공중에 올라가는 휴거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부활체로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부활이죠. 이게 공중으로 갑자기 확 낚아채인다 그래서 휴거, 예, 랩처라고 부르게 되고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휴거라고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명칭이 휴거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명칭은 비밀이라고 불리게 돼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서 이 사건은 마지막 세대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매우 특별한 세대에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31절에 보시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만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고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역시 계시록 어,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해서 역시 이 휴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 산자의 부활이라고 따로 또 다시 부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50 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기도 쉬워요. 자, 부활에 대해서 이 휴거에 대해서 이게 몇장몇 몇 절에 나왔더라 그러면 은15또 거꾸로 51 이렇게 해서 15장 51절 자 여기에서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제 바뀐다 몸이 바뀐다.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될수 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세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이거 내가 팁으로, 보너스로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들한테만 내가 살짝 가르쳐 주는 건데, 이런 사건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순식간에라는 말은 아토모스, 순간이란 말이고요. 호련이라는 것은 흐리페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눈 깜빡할 사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눈 깜빡할 아주 짧은 순간에 급속도로 빠르게 높은 차원의 다른 몸으로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52절의 말씀대로 나팔소리와 함께 먼저 순교자들이 부활하고요. 거의 동시에 산자의 부활인 이 휴거 사건도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즉 시체들이 먼저 부활하면서 우리 산자들도 같이 휴거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즉 부활의 몸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되는 것이다. 54절에 이 이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예언한 대로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호세아서에서 보면은요. 어,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이 재앙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게 13장 14절 호세아서에 보시면은 아, 이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6천년 역사를 지배해왔던 이 사망의 권세는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근데 그 죄가 힘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라 그랬는데요? 죄의 삭순 사망이라그랬으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는 다 사형이다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의 법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모든 인류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부활의 영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을 품고 우리가 죽었을 때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몸 전혀 다른 형질의 몸으로 부활 바뀐다. 산자들도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휴거로 그렇게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그 비밀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다 죽여온 이 사망의 권세는 그 기록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이 날은 이 인류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원수인 사망에 대한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승리보다 이온 우주가 더 감격하는 그런 사건은 없을 것이다. 모든 천사들과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기뻐 뛰놀며 감격하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날이 되겠죠. 자 그래서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부활의 신비, 비밀에 대해서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고도로 높은 영적인 비밀까지 알려줬잖니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그 이유를 이제 너희들 배웠잖아 그러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교훈을 마치고 16장에는 성도에 대한 연보에 대한 짧은 교훈이 언급이 되는데 이 연보는 헌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연보에 대한 헌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주로 교회 안에서 구제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운 그리고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성찬교제 때 공동식사와 가르침의 용도로 쓰였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같은 연보로 번역이 되어 있어도 원어는 다 다르게 쓰일 수가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는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 코이노이아로 되어 있죠. 그런데 뭐 고린도전서에서는 연보라는 것이 로게아로 되어 있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 하플로테토스라고 어, 다른 말로 또 쓰이게 돼요. 그래서 연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시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서 연보는 로게이아, 즉 로고스에서 이게 어, 유리한 말이에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모금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고요. 자, 헌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한테 가르친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사도들의 교훈이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교회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요청했던 이 연보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이 구제헌금이었다. 즉 어, 자기의 그 조국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이방 교회를 어, 돌고 그 이방 교회를 세우면서 이방인 성도들한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 요청했던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요. 어, 내가 이제 거기에 갈 때까지 어, 미리 매주 첫날에 헌금을 그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도바울 시대로부터 주일 성수를 했다. 그 빌리포에서 루디아를 만날 때처럼 안식일, 토요일을 준수한 기록도 있지만 이렇게 어, 이렇게 초대교회가 안식일 다음 날인 그, 주일날도 따로 모여서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공정 예배일로 지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들도 있다. 이렇게, 어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근거로 이것이 쓰일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기랑 함께 있었던 동역자 디모델을 고린도 교회에 이게 지금 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디모델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파견하면서 그를 특별히 이렇게 배 어, 배려해달라. 내가 지금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디모데가 굉장히 소심하고 또 겁도 많고 하니까 그에게 막 협박하고 그를 또 무시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죠. 근데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 중에 아볼로가 있었어요. 자, 아볼로가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와서 바울과 합류를 한 상태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야 아볼로 네가 좀 가서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니 그랬더니 아볼로가, 아유, 아유, 아유,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못 가겠어요. 저 정말, 지금 절대로 안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아볼로가 갈 뜻이 없다라는 말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가 완전히 학을 띄었다 이 말이죠. 사역했을 때, 부교역자로 갔을 때. 그래서 못 가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이제 다음 기회로 기약한다 라는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3차 여정, 바울의 이제 3차 여정 중에서 에베소 사역에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디모데가 가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잘 해결을 했을까 다음 시간에 배울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해서 디모데를 육로로 이렇게 먼저 보낸 다음에 어, 바울이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배를 타고 이 디모데보다 먼저 이 고린도로 잠깐 방문한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급하게 갔는데 고린도 교인들하고 그때 별로 좋지 못한 재회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심하게 이렇게 화를 냈을 수도 있죠. 이것을 그래서 바울이 고통스러운 그 방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바울이 하, 내가 정말 심했나 너무 심했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육로로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밝혀진 것이고 디모데를 그래서 먼저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사이에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이 바울이 이 바로 고린도까지 배 타고 디모데보다 먼저 갔다가 온그 급한 방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나중에 결국 에베소 소동 다음에 바울이 다시 안되겠다 싶어서 육로로 다시 이렇게 가는데 육로로 고린도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가는 도중에 디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디도가 어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대요.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에 벅차서 그 편지를 쓰게 되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였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4절부터는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사랑의 원칙, 사랑의 규칙을 가지고 은사도 행하고 사역도 해라. 여기에서 엔아가페라고 했어요. 이엔아가페의엔은 도구보다는 인으로 해석해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스테바나 집 교회였다. 이에는 가정교회였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었던 바오를 방문했던 이 사절단 팀이 누구냐? 바로 스테바나 가정교회에서 왔던 스테바나, 무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오, 어, 아가 아가이고 이 팀이었다. 그래서 16절에 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들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그 수고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수고를 한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에 수고하는 모든 어, 사역자들에게 복종하고 이런 자들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권면하라. 어, 요즘에 그 대형교회나 신학교마다 리더십 강좌를 열고 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모습이 굉장히 열광적인 그 열풍인데 성경이 인정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그 공동체에서 바로 이 사랑의 수고 희생을 가장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리더다.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것을 보내는 발신인 편이죠. 그래서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어, 에베소가 소속했던 곳이 아시아 교회였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같이 나와 동역하고 있는 아굴라, 브리스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이 가정교회 멤버들이 전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고요. 21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어 스스로 바울이 직접 보낸 편지임을 밝히는 그 단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16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자, 이두 가지 내용이 뭐냐. 첫째는 누구든지 주 어, 여기서는요, 주라고 나오는데, 원래 그 전통 사본에는, 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금, 어, 퀴리오스 다음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적인 사항. 즉, 그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으로 많이 수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진짜 지도자, 진짜 주인이시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영원한 형벌의 저주, 즉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로 주여 옷이 없어서 헬라어로 이게 마라나 타가 되죠.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끝인 요한 계시록도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물론 여기는 마라나타가 아니라 이코마이 라는 동사를 쓰게 돼요. 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일이 완성될 것이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영광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주를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그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인들과 악인들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결론은 뭐다? 주 예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본질은요 남녀 간에 서로 그냥 그 오늘 사랑하니까 오늘 하룻밤 호텔 가고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저급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관통하는 그 사랑의 맥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그래서 주 예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그에 대한 사랑 안에서 그 원칙으로 행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려라. 마라나타해라.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진리다. 자,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연도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역사학자들이 AD 32년경으로 볼때 2000년이 되는 해는 아마도 2032년 전으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당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예상했다면 우리 시대는 얼마나 그날이 더 가까이 와 있는 걸까요? 전쟁과 테러, 배도, 경제공황, 지진과 기후재앙, 죽음에 이르는 전염병 예수님께서 직접 예고하신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는 문자 그대로 해산의 고통처럼 점점 더그 주기가 빨라지고 강도는 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갑작스런 죽음을 목격하게 될 텐데요. 예고 없이 몰아닥친 죽음의 쓰나미들은 온 인류를 차마 슬퍼할 겨를조차 없이 공포와 마비로 몰아갈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끔찍한 상황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재앙들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고의 사이렌으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만나 듣게 되는 복음의 진리가 그가 이 세상에서 듣게 되는 마지막 구원의 방주가 된다면 그때 여러분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그에게 과연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지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미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릴리의 육상경기로 비유한다면 스타트 주자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가는 말세의 성도들인 우리 세대는 라스트 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경주는 2000년 동안 전세계의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 중단없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성경은 이와 같은 선수들을 향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증인들이 2000년의 어마어마한 시간을 달려온 이유이자 우리가 말세의 때 만나게 될 주의 택하신자들을 향해 선포해야 할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고 그것은 불신자이든 초신자이든 오래된 신자이든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기독교의 유일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처음이자 마지막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거듭난 신자라면, 생명의 빛을 그 안에 가진 자라면, 그 순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이 마지막 기회가 될그 사람에게 전해야 될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진리입니다. 이슬람의 서슬퍼런 탄압 속에서도 70년의 북한과 중국 공산주의의 공포정치 아래서도 왕성하게 성장하는 이 지하교의 신자들의 생명력의 뿌리는 바로 죽어도 천국에서 더 좋은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쁘게 숨겨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선수 선발의 원칙은 언제나 가장 빠르고 잘 달리는 선수를 라스트 주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바토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어떤 선수들보다 더 전력을 다해 속도를 내어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앞서 달려온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천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결승점에 자랑스럽게 골이 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의 순간 우리는 모두가 얼싸안고 예수 그리스와 한몸이 되어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승리의 면류관과 함께 다시는 썩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늙지 않는, 다시는 아프지 않은, 다시는 욕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번 놀라움과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경주는 끝을 향해 파이널 레이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대한민국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라스트 주자 중에서도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가 공산화 통일이 되든 자유통일이 되든 마지막 세대 라스트 주자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은 땅끝 이스라엘까지 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화 통일이 되면 순교자로 증인이 되면 되는 것이고 자유통일이 되면 세상의 끝날까지 전도자로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죽고 살아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르티오는 본 사실에 대해서 목숨 걸고 증거한다 해서 순교자와 똑같은 동일한 의미로도 쓰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다른 말로 다시 살아남을 죽기까지 증거하는 순교자요, 전도자들.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순교자로 들여지게 되든 전도자로 들여지게 되든 하나님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선고되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목적지 최종 종착역은 변함없이 생명의 부활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한 방향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길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